진영 언니, 만났어요. 영상이요? <웃음> <산이> 응. <남은 거구나? 웃음> <웃음> <웃음> 음. <웃음> 이건 진영 언니가 찾은 거예요. 아, 포토그래퍼 진분입니다. 이쁜 척 해주세요. 포토그래퍼. <웃음> 아, <웃음> 디케이크 맛있겠다. 이쁘게 아, 생겼다. 아, 밑에 초코 있다. 그지? 아, 진짜요? 오레오 같아. 오, 오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<웃음> 오, 생각보다 괜찮은데? 키위주스. 첫 끼입니다, 이게. 저 아까 에스쁘아에서 <웃음> 이것 좀 말아갈게요. 에스쁘아에서 컨투어 파우더 라이트 그레이 드디어 샀는데요. 역시 단종이 아니라 리뉴얼 된 거였어요. 그리고 그 거기 직원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선물도 주셨어요. 제가 그냥 가려고 하니까 선물도 음, 주시고 스파 저번에 쫓겨나서 좀 그래도 사랑한다. 선물을 립스틱을 주셨네요. 텐더레이 이번 신상가 신상인가? 신상이겠죠? 예쁘게 안 보여? Thank you. 진짜 너무 좋네 왜 선물을? 아, 이 선물을 증명시키는데. 이것도 입증로랑인 있는데. 입백이지만 입증로랑이 아니야. 이거동유럽 동유로인데. <웃음> 어, 네. 이거 그 체코에서 유명한 그샵있어요 네. 네. 바디샴푸. 네. 아, 바디샴푸. 네. 뭐. 이것도 유명한 거. 바디샴푸가 아니라 바디보호샴푸. 이거는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을 내보겠습니다. 가을. 감사합니다. 안그어 너무 떼어서 못 나. 더배리 없는 거 아니야? 배이꽉채워긴 <목소리> 했는데 그냥 모음 찍는 거 마지막으로 음료수 한번 빨고. 닌자. 아유, 내가 좀 맞아. 맞아. 이거는... 이 스타랑... 가 <목소리> 언니가 아주 나왔던 맞아 그거 예뻐... 그렇죠? 어, 언니가 이제 입을 때마다 아주 를 해요. 저는 예쁘다, 예쁘다. 이거는... 스리커즈인가? 그3스리컷 스리커즈 뭐야? 스컷커 스리커... 스리더 이상 그런 거들서 품절되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이거 이미 안팔지도 몰라 이거 아. 작년 겨울였던가? 아. 어 예뻐 잘 샀어 나 지금 Hello. 되게 나 외국인 같아 외국 인 같아요? 어스아션나 에스포아래 입생놀아 나나나 이렇게 봐도 돼? 네네. 그럼 아 개싫어. 안 싫어 안 <웃음> 하는데. 아, 아, 아,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라이프대장님 여기 사진 촬영 가능한가요? 이거 진짜야? 아니 지금. 아 맞아 <마>, 진짜인데? <웃음> 네도 왔답니다 사랑해 오랜만이에 고마워 사랑해 저건데 와 이게 진 맛있데요 곰돌이랑자 <웃음> 먹어 언니 먹어요 먹... 먹어야 돼. 나 내려오고 했어요. 얼쭉해. 얼쭉해요? 얼거해맛니는데 응. 맛있는데? 응. 맛 맛있는데? 맛있는데? 맛있는맛 니녀이라이 <목소리> <웃음> 프랜드 <프렌즈> 매니저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이게 나가나봐. 아, 오늘 허거를 먹으러 왔어요. 이건 언니의 추천 소스. 소스. 진문 언니. 의 네? 만능? 이거 만능 소스라고 하는데 다 때려박아. 아 진짜요? 만능 소스. 다때려봐아서 만능 소스. <웃음> 나린대요아 진짜. <웃음> 이게 토마토 소스. 이게 토마토 마라. 토마토 국물이고 이건 마라. 두 가지 국물. 이거 삼겹살. 삼겹살 준비했어요. 주문하신 메뉴이 더 나왔습니다. 맛이 어떠신가요? 아 매워. 매워요? 맛있어요? <목소리도> 이건 또배만나는음료인데 진짜 맛있 어요？진짜 맛있 어요？이게 무슨 뭐 음료 라면 은이거 먹을지만여깄다 빙당설리 <웃음> 빙당설리 <서울리>. 아주 맛있습니다 마트도 자셨어요? 나 예뻐 예뻐요. 먹어요. 언니더찍어마토다 <웃음> 맛있지? 어 네. 같은 김치찌개 맛? 뭐? <웃음> 김치찌개 맛이라니. 김치찌개 토마토 먹어 아, 그런가? 그런 맛인가? 김치찌개난 약간 어릴 때 유럽에서 먹은 토마토 스프 그런 맛이었어. 유럽에 생긴 소니다 여기에서 오신 장면, 네, 넣습니다. 어미새 언니가 좋아하는 완자, 어떠신가요? 맛있어요? 완자 맛이에요? 새우요 <웃음> 새우 맛. <웃음> 짱맛있짱맛있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요 어, 또 이렇게 사온 거 언박싱해야죠 두 개밖에 없.. 아니, 이거 산 거는 원래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 볼게요 늘 쓰는 나이트 그레이 근데 이게 패키징이 바뀌었어요, 이렇게 에스쁘아가 이렇게 박혀있어요, 로고가 원래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. 에스쁘아 건지 아무도 몰라요. 아 여기 있구나. 그래도 잘안 보여요. 이건 이렇게 바뀌었어요. 색상을 비교해볼까요? 전 이게 제일 중요해요. 리뉴얼이 됐는데 색상이 바뀌었는지. 보세요. 별 차이가 없긴 해요. 제가 이게 써가지고 조금 어두워진 부분이 얼룩진 부분이 어두워 보이는데 제일 안쓴 색하고 비교해보면은 여기 빛 비슷... 똑같은 것 같아요. 예 앞으로도 꾸준히 쓸 거예요. 그리고 짜잔! 에스쁘아에서 저를 알아보시고 <웃음> 선물주신 선물해주신 립스틱 에스쁘아 노웨어 모이스터 허그라는 제품인데요. RS101 텐더레인이라는 색상이에요. 열면은 짜잔 생각보다 좀 붉네요 되게 핑크색일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색인지 이런 색이네요 밑에 뚜껑색이랑 똑같아요 조금 더 진하게 이런 색이 조금 더바르면더 붉그스름해지네요 오, 예뻐요 약간 저는 베이스 색으로 잘 바를 것 같은 느낌 음. 그러면 오늘 브이로그도 끝 안녕